네 우선 네 어떻게 말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어, 우선 저는 어뭐 회사에 출근하시는 저희 아버지도 그리고 어, 집, 어 부동산에 나가신 저희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 동생도 네네 <웃음> 네, 그리고 저기 정말 길가에 길을 잃은 뭐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 마음속에 은하수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. 정말 죽을, 죽을 때까지 그 은하수를 발견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. 그 사람이 어떻게 살건, 어떻게 죽었건.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만든 이 화양연화 파트1, 파트2는요, 어, 위태로움과 에너지라고 말을,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은하수를 어,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어, 떤 건네드리는 그 이야기예요. 정말, 어, 사실 아름, 이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하는데 화양연화, 꽃 화자라고 시작해서 빛날 화자로 끝내는데요 어이 아름다움, 아름다움 역시, 사실 아름다움은 뭘까요? 아름다움은 정말 추악함이 있기에 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힘든 순간도 있으니까 그냥 힘든 순간 있으면 뭐 좋은 순간도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버텨 이런 게 아니라 그 힘든 순간조차 아름다운 순간의 일부라고 어떤 한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저의 화양의 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희 정말 자랑스러운 아미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화영연화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저의 무대 위에 서서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제 자리에 오셨는데 네, 당신이 낳아주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저를 사랑해주시는이 수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제가 세상에 어떤 한 조각이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이 저의 화영연화라고 생각합니다 네, 그래서 끝으로 정말 저의 화학연화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화학연화 어떻게 보면 꼭 이런 거기도하잖아요 자신의 마음에 피어있는 화학연화를 찾고 은하수를 찾고 위로를 많이 가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I wish you could love myself I wish you could love myself I wish I could love myself